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무조건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단어 좋아하시나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단어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소확행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돈 버는 방법 지금부터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웹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요. 어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여러분들 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천천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사이트는요. 에드픽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에드픽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 있는 쇼핑메이트 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제휴몰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제휴몰에서 여러분들께서 물건을 구매를 하시거나 또는 친구한테 물건을 추천을 해서 그 친구가 물건을 사주게 되면 최소 1%에서부터 최대로는 한 30%까지 여러분들께 캐시백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쇼핑메이트 외에도요 우리 옛날에 혹시 그 핸드폰 딱 실행을 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면 1원씩 정립됐었던 그 어플리케이션 기억하세요? 네그 어플리케이션처럼 광고 하나만 봐도 1원, 5원, 10원, 1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광고 메이트라는 서비스도 있어요 이 광고 메이트에 들어가 보게 되시면 캠페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포인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이 광고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 가지고 들어가서 해당하는 광고를 여러분들이 유효한 링크로 들어가서 봤다 이 링크를 발급받아가지고 이 링크로 들어가서 내가 봤다. 또는 우리 단톡방 있잖아요. 단톡방에다가 한 번만 눌러주세요. 라고 한번 올려주세요. 그러시게 되면 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링크 클릭 수익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안에서도요. 여러분들이 홍보하셔야 되는 방향이나 어떤 것으로 클릭이 일어났을 때 유효클릭으로 받아준다는 이런 규정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규정들 확인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돈을 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제 제휴코드 링크를 드릴 건데요. 이 코드로 들어오시면 은여러분들 처음부터 1 2천원을 받고 시작하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사한 사이트로 아시는 곳은 쿠팡 파트너스 같은 사이트가 있으실 것 같은데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면 내가 돈을 못 받잖아요 근데 지금 보여드렸는 에드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면 내가 돈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쿠팡 상품 사거나 뭐 지마켓 상품 살 때에는 다에드픽 이용해 가지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꼭 보고 있던 그 물건이 아니라 다른 물건을 사도 다 캐시백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시스템 한번 이용하시면서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작은 돈이 모여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소한 용돈으로 받아 가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소개를 하나 더 해드리자면 뉴스픽 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자이 뉴스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뉴스 기사만 봐도 돈이 적립이 돼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뉴스 기사들 관심 있는 뉴스 기사들을 그냥 클릭해서 이 사이트에서 보시기만 해도 어, 돈을 정립받을 수 있는데, 여기를 조금 더 활용하셔가지고 돈을 더 많이 창출을 하시려면, 카카오 뷰 창작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에 카카오톡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눈 모양처럼 생겨져 있는 로고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은 카카오 채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자신만의 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뉴스 기사들 막 모아가지고 올린 거 보신 적 있으실 건데, 그 뉴스 기사를 클릭해서 보면 카카오에서 저희한테 돈을 줍니다. 네 이게 바로 카카오뷰 창작센터라고 하는 곳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작을 해서 뉴스픽 파트너스에 있는 뉴스 기사의 링크를 가지고 와서 카카오뷰에서 제가 보드를 만든 다음에 지금처럼 이런 보드를 만들어내서 옆에 보면 노출 수 얼마 정도 되는지 나오고요 방문자 수와 컨텐츠 클릭 수가 이렇게 나와요 방문만 해도 어느 정도는 수익이 창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뉴스픽이라는 곳과 지금 말씀드렸던 애드픽이라는 곳 모두 다 섞어서 거기에 있는 링크를 따와서 제가 여기 있는 카카오뷰 창작보드에다가 글을 넣어주게 되면 지금 카카오에서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애드픽, 뉴스픽 이런 등등의 이 제휴사이트에서 여러분들 이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돈을 버는 방법은 이렇게 편안하게 많다 이건 사실 부업으로 얘기하기까지는 업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사실은 일이 아닌 정도로 굉장히 하루에 한 30분 20분 정도만 쓰셔도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이기는 하니까요 또는 너무 짧게 쓰신다면 뉴스 기사만 보셔도 괜찮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작은 돈이라도 소소하게 여러분들이 벌어 가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추천을 해드리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나중에는 어느정도 사이트를 좀 키워주고 나만의 블로그라든지 나만의 웹사이트 그리고 앱테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그 티스토리나 아니면 은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시거나 여러분들만의 쇼핑몰 홈페이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여러분들이 삽입하셔가지고 광고 창출 수익창출 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와는 다르게 이 구글 애드센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화가 들어오는 거죠 요즘엔 달러값이 굉장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이 와중에 외화벌이를 할수 있는 또 소소한 행복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쇼핑몰에다가 이 구글 애드센스를 설치를 해놨는데요 굉장히 소소한 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달러가 벌리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작지만 소소한 행복으로 벌어드릴 수 있는 무조건 돈 버는 방법 지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작은 돈한 천원에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뭐 하루에 2천원씩 뭐또 만원씩 이렇게 벌어 가신다면 한 달이면 또 괜찮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맛있는 음식도 드실 수 있는 돈이 될수 있으시니까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나쌤이었습니다.